집에 들어가는데 처음보는 강아지가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냥.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제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야! 이 개쓰키야! 야! 이 개쓰키야! 데 그런데 왜왜왜 왜왜 불러! 하면서 남동생이 뛰쳐나왔어요 왜왜왜왜 <웃음> Thank you.